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계획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8 2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네요. 이것은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수학 점수 8점을 맞았는데도 투자를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11월 10일부터 12월 1 1일인 어제까지 거래한 거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약 37.5%의 수익을 보았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약 24%의 수익을 냈었는데요. 제가 비트코인은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배제를 하고 주식 쪽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약 4종목을 거래를 했는데요 옛날 현대상선이었던 HMM, KCTC, 대한항공, 한국테크놀로지였었는데요 일단 HMM과 KCTC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사야 될까? 어떤 종목을 사야지 괜찮을까?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이 떠올랐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알고 있는데 상하이 운임지수라는 것은 저번 달에 처음 알았거든요. 어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종목 뉴스를 보다 보니까 상하이 운임지수가 저번 달부터 지금까지 사상 최고를 찍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시아나 합병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매수를 하였었는데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매수를 한 이유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겠지만 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독 점이라는 거에 있어가지고 매출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한 맥락으로 접근을 하였답니다. 그 번외로는 어,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들이 안 타는 객석에다가 화물을 실게끔 개조를 한다는 그러한 뉴스가 자주 보였었는데요. 대형 항공사뿐만 아니라 저가 항공사도 이제 그런 화물을 실고 다닌다는 내용의 뉴스를 많이 보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대한항공 역시 수익을 보았고요.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뇌동매매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사기 전에 알아보니까 샤오미를 총판하는 기업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 샤오미 많이 쓰는데 이것도 투자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매수를 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또 수익을 보았답니다 여담이지만 케이슈 t c 같은 경우에는 사안가를 한번 갔었는데요. 제가 야간 건물을 끝나고 나서 자고 일어나니까 사안가가 찍혀있더라고요. 그 기분은 지금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날 야간 출근할 때 발걸음이 한결 가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서 투자한 거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투자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신중하게 투자를 하시고 항상 이기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투자라는 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항상 이기는 투자하시고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